어 많이 아, 좋아 보이는데? 아 정말요? 네. 아 다이. <웃음> 저희 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웃음> 아니고 뭐... 물 먼저 푸고 난 뒤에 그 밝은제를 하느냐 아니면 밝은제를 하고 수분은 뭐... 항상 유지가 되어 있으면서 영양제라든지 어떤 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네. 효과가 최대로 발휘가 되지. 비료나 이런 건 어떤 걸 쓰셨어요? 비료 SM팜, 어, 그때 이거. 예, SM팜, 형님한테 받아가거기서어요 어. 소개시켜주신 거.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지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웃음> 예, <웃음> 네. 네. 아, <웃음> 영천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영채은 가끔씩 여기 쿰이랑 거리가 뭐한 어, 시간 정도 거리인데 자주 놀러 옵니다. 어. 여기 있는 <웃음> 곳시죠 여기는 어, 아버님이랑 이 동생이랑 음. 한 5년 전? 네. 5년 전에 처음 알아서 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농사 짓는 음. 방법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있는 동생입니다. 음. 네. <웃음> 자, 자기소개 좀. 아, 저는 이제 뭐 영채에서 아버지카 네. 같이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6년째. 어. 열심히 꼬라박으면서 배우면서 꼬라박으면서 <웃음> 올해는 좀덜 빠질 것 같습니까? 올해는 덜 빠질 것 같아요 어. 일단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 여기 형님이 <웃음> 많이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형이또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아. 붙었죠 제일 그 배워야 될게 뭡니까? 일단 인성이고 어, 인성. 예. <웃음> 그 다음에 잘하는 아, <웃음> 예. 예. 그리고는 이제 마늘이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어. 어떤 걸 해야 되고 뭐요럴 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음. 거를 이제 배워야지 저희랑 같은, 똑같은 기계로 정식한 마늘들이거든요 어. 마늘 좋다요 어, 마늘 좋아 보이는데 아 정말요? 네 예. 아이 다이 <웃음> 저희 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웃음> 한 20일 정도? 예, 그렇죠. 어, 한 20일 정도 좀 빨리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 성장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한두 개씩 결주율은 있지만, 한개두 개씩 빠진 결주율은 그 옆에 마늘들이 양분을 흡수하면서 병당 키로수 생산량은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뭐이 정도면 충분하게 수확량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비료나 이런건 어떤거 쓰셨어요? 비료.. SM팜.. 어 그때 이거 예, SM팜 형님한테 받아가 예. 그거 어서 소개시켜 주신거 SM팜? <웃음> 그 <파>. 예 맞아요 <웃음> 써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웃음> 아직까지 비료도 그 뭐고 아직까지 형님이 그거 한 3월달인가? 그때까지 다간다 그랬었나? 지금 상태에서 수분만 유지만 시켜준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전부 다 코팅되어 있는 비료들이 아직까지 안 터진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수분 공급만 꾸준하게 시켜주면 그 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제 가뭄 해는 이 수분 공급 유지를 어떻게 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이 비, 완효성 비료의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수 있는 거니까 수분 관리가 최고 우선이지 지금부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부지포를 뺏기게 되면은 이제 물을 한번 푸고 한 뒤에 이제 저왜 발뿌리내리는거 그 요소를 많이 헌쳐 가지고 네. 이 잎을 키우려고 하는것 보다는 네. 어 영양제를 칠때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네. 사용해서 뿌리가 먼저 멀리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또 이렇게 황 이라든지 이런걸 좀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낫고그 다음에 밝은 랑 이제 영양제랑 같이 섞어서 뭐 황이랑 같이 섞어도 되고 칼슘하고 황은 섞으면 절대로 안되고 예, 예. 수용성 인산하고 황하고는 섞어도 크게 지장 없고 그 저는 뭐가 그 이제 그게 물 먼저 푸고난 뒤에 그 발근제를 하느냐 아니면 발근제를 하고 수분은 하면... 항상 유지가 되어 있으면서 네. 영양제라든지 어떤 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네. 효과가 최대로 발휘가 되지 그 지금처럼 감은 상태에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사용을 해봐도 네, 예. 효과를 뭐, 100%를 봐야 되는데, 뭐, 50% 밖에 못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수분 유지가 관건이지. 이렇게 입 끝이 마르는 게, 입 마른 병이 와서 마를 수도 있지만, 칼슘이랑 가리가 결핍이 되면은, 꼭입 마른 병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또칼슘하고 가리가 들어가 있는, 어, 또 수용성, 이렇게 영양제라든지 비료 같은 걸사용 해서, 또 이렇게 작물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을 해주면, 그리고 또 이제 물 주고 난 다음에 마그네슘 공급을 또 충분하게 해주면 네. 또 인산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그 마그네슘 도매날 이제 열면 열네슘. 살포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요즘 비료들 중에 보면은 네. 그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수치가 좀 높은 비료들을 사용해주면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다 추천을 해주실 거죠? 뭐 만들어 놓았잖 슈퍼추비 아, 슈퍼추비에 어, 슈퍼 네. 그 수용성 마그네슘, 가리, 칼슘 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네. 내가 내 농사를 잘 지, 지으려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비료들이니까 네. 완유성 비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미량 요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봄에 3월 달까지는 충분한 수분 유지만 시켜주면 충분한 영양 공급은 될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비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를 볼수 있지 복합 비료를 만약에 9월 달에 뿌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면 하면 유실되고 다 빠져나가고 버 이제 지금은 막 쫄쫄 겨울동안 굶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음, 이게 피복을 안 하는 작물들은 어, 일반 복합 비료보다는 완효성 코팅 비료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지. 기계 심은 게 조금 그 성장이 느립니다. 어, 아, 맞 네, 예, 온도 유지라든지 네. 수분 유지가 조금 덜 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마늘들이 4월 한 중순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네. 추호를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추호를. 그렇기라고, 예. 그때부터는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음. 기존 비닐 씌워놓은 그 마늘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비닐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25도 가 이상 30도까지 올라가는 네. 순간 얘들은 성장을 그때부터 쑥쑥 하기 시작하고 음. 비닐 덮어놓은 마늘들은 네. 그때부터 날씨가 뜨거운 날은 주춤주춤 주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약간 수확이 조금 늦, 늦게 하더라도 네. 그 벌어지고 네, 네. 그 다음 쓰러지고 네, 네. 그런 증상들이 어, 고온, 고온 피해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사람들 수학을 막 하고 있는데 네, 네. 마음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지금처럼 뭐 인력 돈을 줘도 못 구하는 지금 이런 시기에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마늘이 괜찮을까? 이 걱정밖에 안 해요. <웃음>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잘 알게 된다면 은 이제 잘 될까 걱정이 아니라 금이 좋을까? 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거는 농민이 할 걱정이 아니니까 예. 농사만 잘 짓는 것만 신경 써서 예. 농사만 잘 지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예. 우리가 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쉽다, 아쉽다. 시세가 없을 때 손해가 지금처럼 농사를 지면 예. 손해 볼 일이 크게 없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인건비 많이 수천만 원 그냥 지, 지금 이 면적 다 하려고 그러면 심고 수확하는 인건비 수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투자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뭐돈 벌일만 남았네 <웃음> 말을 보니, 어, 보니까 올해 농사 잘될것 같아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이제 주머니 예. 부득해지고, 예. 덜 꼬라박는 세상. 예. <웃음>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웃음> 예. 자, 영추에서 한국농산TV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